그렇지, 그러면 쭉하면 다리로 일어나 쭉날수 어때? 쫙미는 느낌 나안 나? 쫑쫑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웃음> 알겠지? 오케이 자 오늘은 누르는 거를 좀 배울 거거든 의자 밑에를 이렇게 쫙 눌러봐 그렇지 그렇게 누를 때 이게 쎄 이게 쎄 이거요. 확실해? 응 음, 맨발요정 진짜 맨매해어 그렇지 그게 세지 뭘 들으려고 할 때도 이렇게 듣는 게 훨씬 세고 이렇게 누르는 게 훨씬 세 왜냐면 이게 손바닥 애기통통이 쪽이 딱 느껴질 거야 힘딱 줘봐 느껴져 안 느껴져? 응. 어 그렇지 알겠지? 그러면 높은 쪽으로 할게 자 손을 이렇게 내가 앉을 건데 응. 여기를 요렇게 밀고 있어봐 그렇지 이렇게 하면 손바닥이 전체적으로 미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자 조금만 더 뒤로 가볼까 자 어드레스 해볼까 다리 엉덩이 뒤로 엉덩이 힙힌지 힙힌지가 뭐냐면 엉덩이가 뒤로 의자에 앉는 느낌 그렇지 힙힌지가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리고 요기에는 힘 주지 마 그렇지 어깨 는 내리고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 밑으로 내리는 힘이 오 지금 어드레스 자세가 이거여야 돼 알겠지? 자 여기서 명치 계속 앞에 보고 있어 여기서 백스윙을 할게 여기서 그, 백스윙 팔 구부려지고 여기서 얘도 팔 그렇지 백스윙이 계속 미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몸 도는 거 느껴져? 다리 피지마 힙인지 계속 그렇지 이런 느낌이야 자 다운스윙 때도 어떤 느낌이냐면 자 너는 이때까지 여기가 이렇게 옆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 네가 손이 되게 단거리로 이렇게 앞으로 밀을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오른손이 니가 여기에 힘주고 있는 거 보여? 이렇게 하면 어깨에 힘을 빼라고 음. 얘기가 나와. 그렇지. 요렇게 들어가야지. 자, 왼손부터 갈 거야. 왼손 쫙 앞으로 밀어. 그렇지. 오른손 밀 거야. 그러면 오른쪽이 지렛대가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밀어야 돼. 진짜. 어? <웃음> 이거 왜 엎어치냐? 너는 공을 옆으로 치려고 해서 엎어치는 거야, 지금. 체 자체를 앞으로 밀어 줘야지. 체 어떻게 되는지 봐 봐. 이게 힌지야. 경첩이란 뜻이거든. 문처럼 열렸다 닫혀. 네가 얘를 네가 문을 열을 때봐 봐. 열을 한번 연다. 자, 네가 문을 열을 때 얘가 이렇게 갈 거잖아, 방향이. 근데 네가 문을 이렇게 열지는 않아. 열때 그대로 앞으로 밀지. 얘가 이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진 않아 문을 그 원리야 겨, 힌지라는 거 자체가 경첩이라는 게 니가 이 역할을 만들어줘야 돼 손으로 이해가? 야 이, 이거 좀 어려운데 자 그럼 다시 다시 그렇지 여기서 그렇지 애기 통통이 오늘 그렇지 자 백스윙 명치는 계속 앞에 볼 거야 그렇지 자 다운스윙 그렇지 그 다음에 팔로스루 거기서 그대로 있어 자안돌 거야 자여기 지렛대 만들어졌지? 팔로스를 어떻게 할거냐? 자 왼손부터 요렇게 계속 밀고 있어야 돼 밀어 그렇지 요거 오른손도 그렇지 이런식으로 팔 구부려 구부려 요런식으로 돌아 안돌아 다리 돌아. 밀어 다리 밀어 오른쪽 다리 그렇지 일어나 이제 쭉 오케이 요런 느낌이야 어. 알겠지? 응. 머리로는 내로... 알아요. 오케이. 그러면, 네가 이제 지렛대를 내가 만들, 다시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거기서 봐봐. 응. 내가 지렛대를 이제 어깨 들쑥날쑥 할 거야. 위, 아래. 위, 아래. 근데 너는 지금 오른손 칠때 어떻게 되냐면, 막상 칠때 지렛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가야 돼. 응. 근데 너는 지금 칠때 지렛대를 이렇게 만들어. 어떻게 탈정. 만들어야 된다고? 자, 이렇게만 잡고 있었고, 응. 팔이 가야 돼. 안가지 어깨가. 근데 너는 이거를 막상 친다고 생각을 하면 지렛대를 만들었잖아 했는데 이걸 잡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온몸이 다 따라가는 거야 지금. 안 잡혔지? 내 지렛대를 잡고 팔만 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임팩트 후에는 요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돼. 잡혀있지 지렛대가. 근데 너는 어, 지렛대 만들었으니까 끝났겠네. 약간 요런 느낌이야. 하나도 안 잡혀. 얘가? 그러니까 위아래. 응. 위 위아래. 위, 위, 아래. <웃음> 아, 평발요정, 신났어. 아니, 평발요정 좋아해! <웃음> 아 아니, 맨발은 아니니까, 평발요정. 자, 그렇지. 거기서 지렛대. 여기서 위아래. 자, 위, 오, 아, 위, 위 먼저요. 그렇죠. 위, 아래. 그렇지. 위, 아래. 그렇지. 이게 지렛대.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돼. 등 느껴져? 네. 그대로 있어. 지렛대 했지? 네. 아, 앞으로 치는 느낌이 뭐냐면, 그렇지. 앞으로 밀어. 그렇지. 근데 이거 지금 앞으로 간 거야. 아예 안 가야 돼. 그렇지. 더 내려가면 더 내려갔지. 자, 손 계속 앞으로 밀어. 봐봐. 여기 나가잖아. 나가잖아. 아니 미는데 어떻게 안 나가요? 네가 여기 서 있어 봐. 봐봐. 야, 안 보네. 커피 마시러 가네. 봐봐. 응. 여기서 이렇게 됐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 자꾸 너 간다고 했잖아. 오른손이 이렇게 밀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 보여? 근데 너는 이거를 밀라고 이런 느낌이 나 그니까 러 체가 있으면 오른손이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가 줘야 돼 이렇게 계속 계속 내려가 줘야 되는데 너는 지금 요거 해놓고 반만 해놓고 막상 칠 때는 돌아 이걸 고쳐야 돼 이래야지 방향성을 항상 똑같이 잡을 수가 있어 알겠지 안 엎어 치고 다시. 그러니까 음. 너는 지금 이걸 앞으로 나가고 싶어 하잖아. 음. 그게 아니고 뒤로 옆으로 내려. 계속 내려봐. 계속 내려봐. 그렇지. 머리가 이렇게 올 때까지 계속 내려봐. 계속 내리면 다 안다. 다지? 이렇게 다야 되는데 앞쪽이. 너는 이거를 달라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 옆으로 나가야 돼. 네가 익숙한 방향이 아니야. 절대로 익숙한 방향이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채 없이 해봐. 자, 이렇게 해서. 그렇지. 내리고. 그렇지. 얘 담으면 안 되고. 자, 손. 손 나가 쭉 근데 이거 담은 다, 다 안돼 더더 가면 어떻게 그렇지 더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그렇지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 어 잘했어 딱 밀었지? 자 계속 밀어봐 손, 어, 오지 말라고 더 내려 그렇지 요런식으로 이게 사이드 밴딩이야 요런식으로 해서 얘는 확 뒤로 갔을 거니까 그 다음에 다리 오른쪽 다리로 일어나야 돼 이제 오른쪽 다리로 일어나 쭉 일어나 나이스 요런식으로 밀리는거 느껴져 오른쪽 등 밀리는거 느껴져 골프가 힘드네요? 어, 쉽진 않아 아이 굉장히 사람 뼈다구로꼬다 풀었다 해주네 어 정확히 얘기했어 그걸 어. 코일링이라고 하고 리코일링이라고 해 맞아 꼬다가 풀었다가 다시 꼬아주는거에 있어야 돼 근데 이게 그냥 네가 이렇게 나가면 꼬는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 음. 이게 꼬아야 돼 그래야지 네 힘으로 안쳐도 니오더더더더더 네, 더, 더, 더, 더. 그렇지 그다음에 쭉 하면 다리로 일어나 쭉 나이스 어때 쫙 미는 느낌 나안나어 다시 <웃음> 다시 해봐 쭉쭉가 그렇지 그렇지 <웃음> 알겠지 그래도 손이랑 같이 왼손이랑 같이 나도 멋있는 거 할래요 이게 멋있어 이거 멋있어 진짜 야 봐봐 봐봐. 내가 두 개를 보여 줄게. 하나는 얘뭐안 잡은 거야? 안 잡은 거야, 봐봐. 안 잡은 거. 응. 잡은 거. 내려가면서 계속 이런다고 했지? 잡은 거. 훨씬 멋있어. 안 잡으면 진짜 웃겨. 해 봐. 뭐야? 이거를 네가 이걸 다는 순간 음. 봐봐, 이거 다는 순간 이렇게 갔다는 거거든. 근데 네가 여기서 내려가잖아, 음. 멀어져 오히려 여기 뒤에서 아, 끝날 오케이. 거야. 알겠지? 그렇지. 손은 계속 밀어야지 앞으로 쭉 가. 계속 쭉 가봐. 쭉쭉쭉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리로도 밀어 그렇지 이거 떨어지면 안돼 이제 그렇지 앞으로 누르면서 이걸 누르는 거야 그렇지 자 시작 백스윙 다운스윙 그렇지 쭉 눌러 눌러 눌러 앞으로 눌러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머리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계속 누르고 있어 다운스윙 때좀못 눌러 지금 자 시작 눌러 다운스윙 때 눌러 그렇지 그렇지 오 뭐야 뭐야 나 진짜 너무 잘한다 진짜 잘해 진짜 잘해